잉여맨 로블록스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들 모두 위를 바라보시겠습니까? 위 위를 보세요. 음. 제작자 잉여맨. <웃음> 제작자 제가 만든 맵입니다. 자또또 또 준비한 야심작이야심작이고요. 안녕하세요 다양한 문제를 맞추면 지친 여러분들에게 로복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직 한 명에게만 오직 한 명에게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깨신 분에게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? 잉혜은첫 번째 문제네요 잉혜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? <웃음> 바보들이라며요 <웃음> 바보들이라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? 그럼 싫어한다 맨날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<웃음>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럼 바보들이구나 아. 사랑합니다 으흠.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네요 여기 앞에 있, 있는 입양아세요의 이름은? 불닭라이언 <웃음> 불닭라이언 <웃음> 뭘까요? 그건 줄 알았는데 불닭라이언 불닭라이언 아니고요 음... 불닭볶음면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 라임이 좀 독특한 가디언 라이온이 맞겠어요 가디언 라이오 정답 역시 오. 라임 자 라임. 이필의 이름은 라임. 가디언 라이언이었습니다자세 번째 문제 김리아는왜 솔로일까 1번 못생겨서 여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한번 그냥 안 만드는 거야 <웃음> 아이, 아이 진짜 그냥 안만들는거라니까땡내 <웃음> 생각에는 응. 리아의 여친은 이번 생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? 오! 정답 진짜였어 난 그냥 응. 한 거였는데 미안 리아야 그럼 못생긴 뭐건 아니었구만 <웃음> 난좀잘생이긴 난 했지 자, 네 번째 문제 입양하였요 사기를 당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? 뭘까요? 제 생각은 3번이에요. 나도 상대방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. <웃음> 나는 내 생각에는 암살이에요. 오, 전문, 아, 킬러를 돼요! 전문 킬러를 고용요 전문 킬러를 고용해서 암살한다. 아유, 둘다 틀려버렸는데. 자, 운영자에게 사기 당한 사실을 알린다. 이게 올바른 대처법이겠죠? <웃음> 자네 번째 문제. 아이고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네. 단미호와 이념맨의 관계는 연인. 많은 분들이 아이고. 궁금해하더라고요. 하! 남매 아니었나요 제가... 저희들? 친남매? <웃음> 제가 아깝거든요. <웃음> 참나 아카. 여러분, 저눈 되게 높아요. 너 진짜 눈 완전 높거든요. <웃음> 그래서 남친 안 만드는 거예요! 친구였습니다. 자, 리아랑 잉혜맨는 무슨 관계일까요? 그거 알아, 연인이 아, 물론 연인이죠. 연인. 진짜 연인이었네. 여기 아래에.. 뭐라... 봐봐. 여기 아래 봐봐. 리아야. 사랑해. 이 심장이 뛰는 난. <웃음> 함께 할 거야. <웃음> 구독!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 남에게 줘도 내가 계속 가지는 것은 지식 지식 아니야 지식이죠 지식이잖아 빛 아닌가요 빛? 아이 어? <웃음> 지식이잖아 <웃음> 자, 자 이거는 말로 그냥 푸는 문제인데요 자 당신은 저를 먹기 위해 사르지, 사지만 저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한 분씩 말씀해 보세요 먹기 위해 사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거? 그 차이 있어? 먹기 위해서 먹는데 사 먹는데 먹진 못해? 그쵸. 뭘것 음... 같나요? 음... <웃음> 음... <웃음> 아니, <멈췄어. 웃음> 아, 아휴... 멈췄어. 좋아할 것 같아요. 힌트 힌트 드릴까요? 네. 여러분들 집에 무조건 있습니다. 다들 있어요. 다 하나씩 있습니다. 그냥. 아닌데요? 음. 전다 먹는데요? 음.. 나도 다 먹는다 집에 집에, 집에 하나씩 무조건 있고요 아니 전 먹는다니까요 네 리아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야? 아닙니다 음... <웃음>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어제 어제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사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먹기 위해서 사는데 사용했다고요? 그렇죠 어? 정답 오? 뭐? 정답은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. 난 천재야. 오, 너 천재야. 오, 천인데요 리아 천재. 자, 오늘 리아 로복스 받을 수 있겠는데요. 얍. 자, 자, 여러분들, 이게 뭘까요? 앞에 있는 그림. 오징어 손가락 아저씨인데요. 뭘까요? 정답이 없잖아요. 있어요. 정답. 음. 맞추면 있습니다. 맞춰보세요. 이게 왜 아저씨라는 거지? 아, 들어가보세요. 오징어, 그쵸, 오징어죠, 이건 누가 봐도. Nope. <웃음> 이게 왜 아저씨지? 아, 들어가보세요. 일단, 정답일 것 같은데다가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. 아저씨, 정답! 왜 아저씨예요? 자, 사실 이것은 아저씨였습니다. 자, 누가 봐도 아저씨의 모습이죠? 수염 자란 그렇죠. 아저씨. 오, 어. 자, 그럼 이게 뭘까요? 이쑤시개 권총 우산입니다. 제상행에 있는 권총이에요 <웃음> 킹스맨에 나오는 권총일 것 같아요 아, 저우산이요아 어, 어. 뭐야? 이쑤시개 들어가면 어떻게 우산이라고 해놓고요? 저는 바보예요 누가 봐도 이거 우산인데 왜 아무도 모르죠? 저 멍청이들 밖에 없네 <웃음> <웃음> 우산이었죠 그쵸? <웃음> 음. 자 물론 이것은 우산입니다 그쵸? 자 그럼 앞에 있는 요거 요거 뭘까요? 낙타! 그리고 두 번째 파이씨름 선수 세 번째 라마입니다 이거는 라마죠 nope. 아? 왜 아니지? 근데 여기 제작자님 오류가 있는 게 여기 있으면 은 보여요 정, 정답. 정답이 보여요? 아 그럼 팔씨름 선수인가요? 네 네. 어유 정답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파이씨름 선수입니다 야호. 보이죠? 팔씨름 선수? 누가 봐도? 네 이거는 코끼리네요 딱 봐도 자 이거 뭘까요? 코끼리요. 코끼리 맞나요? 확실해요 네. 근데 코끼리가 맞는데 잉여맨님의 느낌상 이거 코끼리라고 안 했을 거예요. 상당히 꼬아 났을 거라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두예요. 아 구두다. 알겠습니다. 아닌 거 같아요. 아 정답 받나요 혹시? 네. <웃음> 일단 미호님을 좀 기다려보죠. A few moments later. 그러면은 여기 정답은 뭐 누가 봐도. 소아기다 소아기에요 소아기라고요? 아니에요 네. 어? 어? 어? 왜, 진화, 왜 이렇게 왜지나게만들지아 오류네요 <웃음> 오류가 났네요 어? 자 물론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구요 자 앞에 눈앞에 로복스가 있네요 그쵸? 길이 있어? 네 길이 있어요 눈앞에 로복스가 있습니다 한 명씩 길을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길이 어딨는데요? 투명길입니다 투명길 자한 명씩 길을 선택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구만. 네! 아무도 점프로 못해. 점프도 못하고 야 죽는데? 뭐야, 점프해야 돼? 점프해야죠. 저 오른쪽 길이야. 오케이. 오른쪽 길. 음. 출발. <웃음> 아. 저 가운데 길이야. 가운데 길! 음. 아, 리베스가. <웃음> 아이고 미호님! 아 아이고 아 <웃음> 로보스 위에 못 올라갔습니다 실패. 좋아요. 자저 위에 올라간 사람 어. <웃음> 안돼. 오늘 받을 수 있냐? 오?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<웃음> 네, 여러분들 제가, 그냥 받을게. 그냥 제가 받을 게 그러니까 제가 받을. 죽이 싫다 그러세요? 죽이 싫다고. <웃음> a few minutes later 아이고 여러분들. 일단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. 어. 못 골래. 네, 맞습니다. 이 맵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. 네? 네? <웃음> 로봇스 타일. <웃음> 네?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짓말 맵이었달까? 네? <웃음> 재밌으세요 <웃음> <웃음> 아 로봇스내자! <웃음> 이겨면!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부탁드리고요 거짓말 아니고요 어쨌든 둘다자 로봇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안녕! <계세요. 웃음> 뿅 와요. <뮤> 안녕.